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에서 말하는 제자리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자분들을 레슨을 하다보면 간혹가다 제자리 회전에 대해서 잘못 인식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리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머리를 계속 이 삼각형이 유지되다가 머리를 끝까지 계속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하니까 이렇게 스웨이 현상도 나오고 왼쪽 어깨가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회전이 되면 아우딘, 엎어치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계속 머리만 고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치고 나서도 계속 땅만 보고 있어요 내 몸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딱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고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머리를 고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동자는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쭉 움직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머리를 고정하고 지금 이만큼이 최대한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보내줍니다 머리를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 렌즈는 편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자, 제몸 뒤에 지금 백이 하나 있죠 제 몸은 지금 골프백에 붙어 있고요 자, 골프에서 말하는 제자리 회전은 정말로 뭐냐면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각이 나오는 현상을 스파인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앵글 각을 누가 더잘 지키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임이 펴지면서 움직이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치기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얼리 익스텐션이 되면서 머리는 계속 고정하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하면 계속 골프백에 내 엉덩이가 붙어 다녀야 된다 그래서 피니시까지 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정말로 골프에서 말하는 제자리 회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클럽을 들고 제가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각형을 유지한 채쭉 갑니다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즈음엔 헤드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쭉 올려보면 계속 머리를 고정하고 계속 가자니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성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가 치고 나서 또 결국엔 릴리즈 포인트도 늦어지고 또 이렇게 밀리면서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이런 골프 스윙이 만들어지게 되죠. 제 시선은 이 공에 편안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삼각형이 계속 움직이는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A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A자가 잘 유지만 된다면 쭉더 이상 못갈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공 보는 것도 훨씬 편하고 제 하체를 보면 밀리거나 무너지는 느낌이 안 들죠 자, 내 삼각형을 유지한 채더 이상 못갈것 같을 즈음에는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움직이시라는 건 절대 안 돼요 쭉 따라가면서 체중이 어디 실렸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을 칠 때는 당연히 체중의 흐름이 넘어가면서 다시 우리 머리는 지나간 클럽을 따라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공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쳤으면 지나간 클럽 따라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공의 방향을 보고 확실하게 몸이 서져야 돼요 이렇게 내 몸이 움직이는데 더 이상 못갈것 같다 싶으면 그냥 보내주세요 내 공만 편안하게 보고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동자는 타깃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자리 회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인식이 바뀌시고 골프스윙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